갈래? 난 어디든 좋아, 좋아, 좋아 언제든 좋아, everyday s n 먹방, c 방 b e a u w h a t e v e r you a n t 신 신쿵. 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, 전제 전을 부그건데 <웃음> 일 바빠가지고 제가 잘못 찍고 있어요 지금 재료가 이렇게 있고 이거 팥꼬치 할거 그다음에 애호박전 이거 동그랑땡 들어갈 거 그다음에 고기에다가 깻잎전 그다음에 지금 해동 중인 동태까지 그래서 한네 다섯 가지 빠르게 해볼게요 일단 고기 밑간이랑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찍을 경황이 없어서 일단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나 이를 너무 벌렸나 응? 아니.. 전 개수가 너무 많아 이렇게 끝이 아니야? 어? 저.. 동태전 있어? 동태전 그렇게 끝? 애호박전 어? <웃음> 야돈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제새 빨간색 올려도 되나? 난 저거.. 어, 그 빨간색? 사과도 올라가는데 뭐? 아 그러네 원래 고추장도 하려고 했거든? 너무 비싼 거야 고추가? 오이고추가 아 지금? 음. 야, 이거 형들 나눠줘도 되겠다, 씨. 어? 야, 양 진짜 많아. 형! 응? 무슨 담당을 할래? 이제 밀가루하고 계란물을 입히는 사, 입혀가지고 여기 올려놓는 사람, 뒤집는 사람이 있어. 네가 뒤집어? 나 국기로 오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묻혀줄게, 다. 묻히는 건 잘해야 돼. 아, 나 묻히는 건잘할수있어 그거는 옛날 해봤어. 아니 음? 아니 아, 해봤어 아둘다 문제네 뒤집는 것도 안타게 잘 뒤집어 아 근데 해서. 진짜 내 믿어 묻히는 거 어렵지 않잖아 얇게 묻혀야 돼. 어떤 걸? 계란을? 이거 묻히고 한번 보여줘 알았어 보여주면 되지 더 최대한 텐 거야 이제? 손가락 으로 알았어 이러고 계란물을 벗겨줘 때 벗겨줘 아니 야. 그렇게 벗겨질 때까지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계란물에 따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응. 알겠지? 응. 이걸 딱 붙이면 되지. 가운데 안 해도 돼. 이거를 몇 개를 딱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털어. 털고 다 계란물에 그냥 빠트려. 몇 시야? 7시 25분. 몇시끝날거 같아. 이거? 아, 8시 넘은거 같은데? 8시, 8시 반? 8시 반? 나랑 9홉시 예상한다. 그렇죠? 이런 속도를 하면. 너가 던지면. 팍! 이랬어? 어떻게 호박전들이 색깔은 안 나는데. 뭐 이건데... 이거는 건데간이 내가 짱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... 뭐... 엄청... 그렇게 심했잖아... 소매 먹을 때 그냥 먹지... 난... 캘맥주 같은 거 있으면 난 무조건 기냈어요... 일단 자동차 써야지... <름이 cancellation> 저기요. 좀 정성스럽게 니즈만 한 손으로 이게야 근데 진짜 잘 됐지 않냐 한방에? 생선은 쉽게 부서져가지고 해가지고 기름 안들러도 되나? <름해� olhos> 아 그래도 코팅팬이니까 망치진 않았어. 쭈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만. 어쨌 진짜 여러분 진짜 이쁘게 잘 됐어요. 진짜 이쁘게 잘 됐어요. 아나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없을까? 아야 어, 맥주는 건 괜찮지. 동그라미 띵이 놓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나 <웃음> 끝났습니다. 이렇게 고추전 동그랑땡이며 끝났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끝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등 꾹꾹 눌러주시고요. 신곡이 만들어봤으면 요리나 먹어봤으면 음식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난 어디 좋아? 언제 좋아? 언제든 좋아.